이 시간은 신천지 성경해석의 오류 천개, 이만희의 거짓말 천개, 이단 사이비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이비 신천지 왜 이만희교일까? 신천지가 예수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왜 기독교 예수교가 아닌 이만희교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신천지인들과 청년들과 함께 이만희씨가 한 말들과 글들을 증거물로 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왜 예수교, 기독교가 아닌 이만희교인가? 신천지는 왜 사이비 종교인가? 여러분 통일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가 구원자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단체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m s 정명석 정명석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 단체입니다. 유재열 장막성전 구인의 이 집단들을 우리는 이단 사입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예수교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신천지는 기독교 예수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가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교입니다. 신천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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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는 왜 기독교 예수교가 아닌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제가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여섯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섯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번째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시로 난 자여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추수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요한계시록 14장에 열두 집파에 소속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 27절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인을 맞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인을 맞기 위해서는 이만희 교주처럼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아야지 만이 그것을 인맞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만희 교주가 지금까지 신천지인들이 다 인을 맞았다 이런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인을 맞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옥중서신을 출판했습니다 353쪽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길 옥중서신 이렇게 해서 이만희씨가 출판을 했는데 옥중서신 92쪽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의 신천지는 게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을 말한 것이며 예수교라 함은 신천지의 조주가 예수님이라는 뜻이다. 증거장막성전이라는 뜻은 계시록의 사건을 증거하는 장막, 성전이라는 뜻이며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예언이 실체로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는 곳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옥중서신 십자가의 길 9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냐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들어서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천지의 신약 성경 지식은 온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임을 자랑한다 마치 성경을 도장으로 찍은 듯 마음에 찍어 새겨지게 한다 이것이 약속한 말씀으로 입맞는 것이다. 신천지에서 성경 시험을 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다. 더더욱 개시록을 입맞은 것으로 14만 4천 명은 다 성경이 도장으로 찍듯 마음에 찍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천지 빠진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들이 아주 기뻐해야 될 소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인들은 이미 입 맞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진영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계시록을입 맞은 것으로 14만 4천명은 다 성경이 도장으로 찍듯 마음에 찍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12집바 14만4천명은 이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실제까지 증거한다 그동안 성경공부로 시험으로 힘들었던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14만4천명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14만4천명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지금 분명하게 이만희 총회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인을 맞은 존재인지 인을 맞지 않은 존재인지 몰랐지만 게시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님은 여러분들과 신천지인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들은 이미 14만 4천명 안에 드는 존재라고 인을 맞은 존재라고 십자가의 길 옥중서신 92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을 대상으로 10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이 내용이 아마 신천지인들에게 가장 기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신약 성경 지식은 온 세계의 최고 지식임을 자랑한다 마치 성경을 도장으로 찍은 듯 마음에 찍어 새겨지게 한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 맞는 것이다 신천지에서 성경 시험을 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다 더더욱 게시록을 입맞은 것으로 14만 4천명은 다 성경이 도장으로 찍듯 마음에 찍어졌다. 이건 이미 찍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두 집파 14만 4천명은 이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실제까지 증거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인 맞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달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외우고 통달하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존재라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십자가의 길옥 사중서신 5쪽에 나와있는 글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은 이제 인을 맞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인 맞은 존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5쪽입니다. 십자가의 길 5쪽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020년 8월 31일 구치소에서 구순의 생일을, 구십의 생일을 쓸쓸히 맞았다. 이후 보석으로 나왔다. 11월 12일. 11월 12일 보석으로 나왔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또 보니까 나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만희의, 이만희 씨가 이렇게 감옥 간 사유가 전염병과 공금 횡령입니다. 공금 횡령. 전염병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검찰 쪽에서 항소 중,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공금 횡령 부분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집행유예가 무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징역 3년 감옥에서 3년을 보내야 하지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나왔다고 이만희씨가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과 신천지인들이 기뻐해야 할 소식 바로 임 맞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6가지 조건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옥중서신 십자가의 길 5쪽에 써놓은 내용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마치 성경말씀을 도장을 찍은 것 같이 각인의 마음에 새겨 창조된 입맞은 열두지파 14만4천 제사장 나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힘무리도 열두지파에 속한다 지금의 때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때는 입맞은 12집파 14만 4천명 완성 후 있게 되는 흰물이 창조를 위한 큰 환란의 때이다. 자, 이건 정진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때는 입맞은 12집파 14만 4천명의 완성 후에 있게 되는 완성 후에 있게 되는 흰물이 창조를 위한 큰 환란의 때이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14만 4천명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지 누가 제사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신천지인 여러분 자신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자신도 이만희 교주는 14만 4천 제사장 이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본인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만희 교주가 자기 입으로 14만 4천의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만이 교주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만희 교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5쪽 내용 한번더 읽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는 마치 성경 말씀을 도장을 찍은 것 같이 각인의 마음에 새겨 창조된 입맞은 열두 집화 14만 4천 제사장 나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흰무리도 열두지파에 속한다. 지금의 때는 인맞은 열두지파 14만4천명 완성 후에 있게 되는 흰무리 창조를 위한 큰 환란의 때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인을 맞은 14만4천명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이만희 총회장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신천지가 왜 사이비 종교인지 우상 숭배인지 신천지가 왜 예수교 기독교가 아니고 이만희 교인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왜 기독교 예수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이고 이만희 교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다니고 있지만 신천지인이 아닌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천지인과 진짜 신천지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예수님인가 이만희인가 신천지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에 다니면서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 두 명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천지인 이지만 이만희가 아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짜 신천지인 입니다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모르면서 는모르 신천지에 다니는 가짜 신천지인입니다. 이분들은 신천지에 다니면서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가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두번째 신천지인이면서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도 역시 가짜 신천지인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0% 가짜 50%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하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신천지 교리로 봤을 때 50%는 가짜고 50%는 진짜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정확한 신천지 교리는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궤도자, 멸망자, 구원자 교리, 시대별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이만희.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신천지인입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신천지인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다니고 있지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만희 교주가 아닌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에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50%만 신천지 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의 정확한 구원자는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재림 예수 예수님은 재림하셨는가 입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와 한몸이 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천지인은 진짜 신천지인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님과 함께 하시지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 가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나는 질문에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오셨지만 완전한 마지막 재림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하는 가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천지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진짜 신천지인과 가짜 신천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이가 성취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적그리스도, 거짓선생, 가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신천지는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교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교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교입니다. 요한계시록실상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실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6족과 500족에 이만희씨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이만희씨의 말을 들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 신약 성경은 재림한 약속한 목자 이만이 이긴 자 이만이 한 사람을 증거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신약 성경은 이만이 초림 때 2000년 전의 구원자는 예수님 재림 때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신 예수님을 증거하셨듯이 재림 때 약속한 목자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과 육체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 이만희 자신을 증거한다 이만희 자신을 증거한다 신약 성경이 이만희 자신을 증거한다는 책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어떻게 이만희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이용한 사입이 이만희교입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기독교, 예수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행전 362쪽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듯이 신약 성경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하나된 이긴자 이인만이 한 사람을 알리는 것이다. 오늘날 신천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 이인만이가 성경을 통달하여 육하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예수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인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결코 이만이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이 교주는 신천지 구원자 교주 이만이 신천지는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와 천국 182쪽 이만이 신천지 출판 1995년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 가로 재림 매수 구원이라 하고 배도 멸망 후 구원자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배도자 멸망자 유재열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천국 비밀 개시 226종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성전에,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 용의 일곱머리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뿔 가진 짐승이 침입하여, 여기에 열뿔을 가진 짐승, 열 장로는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 원래 있었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입하여, 이건 역시 사기입니다. 다스릴 때 하나님의 장막 목자가 용 앞에 한 아이를 낳은 후 도망을 간다 유재열이 이만희를 낳은 후 도망간다 이때 여자 유재열이에게서 난 이만희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싸워 이김으로 용은 이 하늘 장막에서 쫓겨나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쫓겨나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권세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만이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이 일이 새일 이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 새땅새 새 에루살렘 곧새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일이다 여러분 처음 하늘 땅 바다가 없어지고 처음 하늘 땅 바다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처음 하늘 땅 바다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지상 천국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하늘 새땅 하나님의 천국은 지상 천국이 아니라는 것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장 사건의 현장인 하늘장막의 초림 때 육적 예루살렘 때와 같이 오늘날 배도자 여자 유재열과 멸망자 오평호 용웅 무리와 구원자 이만희가 나타나니 이세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라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기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157조 2009년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기신 예수님뿐이고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의 12장에 이긴 자이만이 뿐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책도 한 곳뿐이며 신약에 약속한 이긴 자도 하나뿐이며 오늘날 성도가 가서 기뻐할 곳은 오직 한 곳뿐이다 말세에 자기 교회의 목자가 구원을 줄줄 줄 알고 따르는 것은 크나큰 오해이다 말세에 현재 이때 지금 오직 약속의 목자 이만이를 깨닫고 믿고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만이 교주는 이 시대 구원자가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자는 이만이,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37쪽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자 이만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긴자 이만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만이 교입니다. 우상 숭배이고 인간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이고 사이비 종교이고 이만희 교입니다. 주제별 요약 153쪽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의 실체를 아는가?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 구원자 이만희의 실체를 아는가? 이만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말세에는, 지금, 이때는 오직 약속의 목자, 이만이를 깨닫고 믿고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만이 씨가 신천지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만이 씨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신약 성경은 이만이. 천지창조 410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는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나와있는 이 천지창조는 통일교회의 원리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는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를 받고 그계시를 적었다고 하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410조 예언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믿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약속대로 이룬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약속한 목자임을. 과천유재열 장막성전 한국의 과천유재열 장막성전 여기도 역시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약속한 목자 이만이를 믿어야 한다. 구약성경은 예수님 한 사람을 증거한 것이요 신약 성경은 보혜사 곧 책을 받아 먹고 이긴 자 이만이 한 사람을 알게 한 것이다. 약속한 목자와 그가 증거하는 것을 믿고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 약속한 목자 이만이가 그가 이만이가 증거하는 것을 믿고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신약의 약속한 목자. 천지창조 410종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에 약속한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약속한 목자는 게시록 2장, 3장의 니골라당과 싸워, 싸워, 이긴 자이다. 게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 편지 보내는 부분에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여기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관의 박태선도 여기에 이긴 자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교주도 박태선의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에서 10년 동안 박태선이를 하나님으로 주로 구원자로 이긴자로 섬겼던 신앙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라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한 사람 이만희를 알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두 약속한 목자의 공통점은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이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결코 이만이를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신천지 구원자는 이만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신천지 이만이 주장처럼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가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탄 43쪽에서 44쪽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된다. 증인이자 구원자인 구원주가, 구주가 나타나. 이만희가 나타나. 모든 실상을 증거할 것이다. 이 성구에 숨겨둔 보아를 캐내어 복받는 성민이 되라.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서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말씀과 교훈이 소아 역사 교훈 애연 실상 신천지 청년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생의 샘물이 된다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셨다 이 땅에 이만이를 보내주셨다 언약한 백성들을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 선생이다 신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언약한 백성들을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대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 선생이다. 인류를 해방시켜 여기 아래 보겠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나타난 일곱머리와 열불의 붉은 용과 싸워 이기고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 일곱머리 청지기 교육원의 사 그리고 안수식에 참여했던 열명의 장로들 용과 싸워 이기고 묵시의 일곱인을 떼기에 이른다 진실과 사랑을 소망하는 인류여 이 작은 나팔을 이 만일을 멸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사망의 그늘을 헤짓고 비쳐 오늘 밝은 빛을 받아 현존적 죄악의 사슬을 박차고 일어나라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어라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어라.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생을 이루는 불사조가 되어라. 신천지인 중에 신천지에 다니고 있지만 가짜 신천지인들과 진짜 신천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고 자기 자신도 죽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탈퇴하겠다고 라 말하는 진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 자신도 죽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탈퇴하겠다 이게 바로 진짜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인 중에도 가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만희 교주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가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신천지인들, 신천지에 인들신천지 빠진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이들이 쇠뇌당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미 죽은 신천지인들은 어디로 갔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 구원자는 이인만희 교주라는 걸이인만희씨가 써놓은 신탄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실상계시 성도와 천국 주제별 요약 해설 이런 책들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천지에 다니고 있지만 진짜 신천지인과 가짜 신천지인을 구분하는 방법 진짜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탈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신천지인입니다 신천지, 신천지인 신천지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신천지인인지 가짜 신천지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신천지 교리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신천지에 있지만 신천지 교리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짜 신천지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예수님인가 이만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구원자이고 이만이도 구원자인가 여기서도 역시 가짜 신천지인과 진짜 신천지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다니면서 자신은 이만이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다니고 있지만 이분들은 가짜 신천지인입니다. 진짜 신천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것이 진짜 신천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50%는 알고 50%는 모르는 정확히 말하면 가짜 신천지인입니다. 신천지의 정확한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일 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희가 성취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이다.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이고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지금 현재의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신천지 이만이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만이 교주, 약속의 목자, 이긴자,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교주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신천지인입니까? 가짜 신천지인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이비 신천지는 왜 이만희 교인가 신천지는 기독교 예수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이라는 것을 이만희씨의 주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을 구원자로 믿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